화이트 색상의 아반떼, 누런 할로겐이 마음에 들지 않아 LED로 변경하는 이스입니다 할로겐의 누런 쇠곱 쇠고...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 후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체크합니다. 측정된 칸델라 및 조사각은 양호한 편입니다. 칸델라는 광도의 단위로서 어원은 라틴어로 캔들을 뜻하며 기술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눈이 느끼는 세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칸델라는 촛불 하나가 특정 방향을 조사하는 밝기로 광원이 비추어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국제 규격으로 정의합니다. 브라비오 LED는 한국 자동차 튜닝 협회 인증 제품으로 별도 구조변경 없이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종별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장착이 가능하며 지원차종 리스트는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1800RM, 6000K, 그리고 IP67의 생활방수를 지원합니다 더스트캡을 탈거 후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해 커넥터를 꽂아줍니다 배선은 6시 방향이 되도록 해주고요 전원을 인가해 작동시켜봅니다. 양쪽 모두 잘 들어오네요.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모든 라이트 튜닝 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은 필수로 포함됩니다. 정렬 중에 확인해본 칸델라입니다. 조사각 정렬이 잘된 할로겐도 4만에서 6만 정도 나오는데 돌아비웰리디는 훨씬 앞서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산 등록을 마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 e d 할로겐 대비 0 0 l 계속 바뀌니 차량 외관 변화도 뚜렷합니다. 보라비오 l